적어도 만 3천 정도의 구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였고요. 프로모션을 적용한 아파트부터 선물을 주는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. 근런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 미분양이 나면서 대대적으로 오픈을 했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 아파트 관계자, 부동산을 거래하는 아파트 관계자들과 먼저 진행을 하다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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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뭐 미분양이 나왔었던 세대수는 13,000 세대 정도가 됐을 때 실제 움직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시절을 옛날을 비교해서 뭐 지금 반영을 해본다면 옛날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해 지금 높은 편이죠. 이건 자본만 7억 8억 10억이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미분양은 4,000 세대가 좀 넘는 걸로 나오지만은.